지난 주 단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빠진 성공, 말씀을 떠난 형통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빠진 성공, 말씀을 떠난 형통은 없습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우리를 쫓아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특별히 성경읽기를 사모하시며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광야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인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미묘한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썸이라고 합니다. 썸. 어, 저보다 6살 어렸던 아내와 제가 썸을 탈때 아내를 데리고 두 군데를 딱 갔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내를 데려간 곳은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이었습니다. 이 독유산에 올라가게 되면 눈 덮인 절경을 이제 보면 우와 하는 감탄과 함께 저절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매년 겨울이면 독유산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썸을 타던 이 친구와 독유산 어, 정상에 함께 갔을까요?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독유산과 같이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 그리고 나서 어, 혹여나 TV나 광고로 눈 덮인 산만 보면 누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요? 두건이 오빠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독유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친구를 데려간 곳은 문경세제에 있는 과거길이었습니다 다들 한번 가보셨죠? 그 옛날 새들도 쉬어간다는 높고 험준한 고개인 과거길은 1관문부터 3관문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길을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갔다가 이제 하산하는 내려오는 길에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입니다. 둘이서 내려오는데 옷이 홀딱 젖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자친구 비 맞추지 말하면서 우산을 막 건네주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비 맞으면서 내려왔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오빠가 가는 길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험한 길인데 너 같이 갈수 있어? 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규산과 문경세제에 있는 그 과거길을 함께 걸었단, 걸었던 이유와 목적이 그 친구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이후 5개월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광야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광야는 무조, 무조건 힘들고 나쁜 곳이며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으로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넓게 펼쳐진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서 때로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어, 또한 밤에는 얼음장처럼 추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모래폭풍이라도 불게 되면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 방향조차 잡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에 나무가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채소밭도 없고 가수원도 없고 잡아먹을 물고기나 동물 같은 곳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뱀과 전갈 같은 그런 무서운 것들과 위험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어로 대절트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또 절망의 땅, 버려진 땅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며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출애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들여다 보내주시지 왜몇 달이면 갈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여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적과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낮추시며라는 단어는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깊은 영적인 침체로 버림받음으로 쫓겨남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깊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실패와 절망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영적인 침체와 버림받는 것 내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자신 있었던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실까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시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꼭 외롭고 힘들며 위험한 곳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가장 크게 도약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때는 바로 광야를 지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빚어진 곳은 만들어진 곳은 다 갖추어진 왕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오직 주님 손만 붙들 수 있는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우를 피해 도망갔던 광야에서 그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다 같은 광야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잠원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폐망의, 폐망의, 폐망의 폐망은 선봉이요 폐망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곳이 광야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꼭 붙잡고 광야를 멋지게 승리하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절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를 걷는 내내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이 부릇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광야는 농사를 짓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었고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과 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아직까지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만나만 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모두가 튼튼했습니다. 즉 만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최고의 음식이었으며 광야에서 내린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지듯이 쓰러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지 못하면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일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디비르라고 합니다. 광야와 말씀과 지성소의 어근이 모두 같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찌들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앱 사용 데이터 분석업체인 앱에니아가 발표한 모바일 현황 2022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10대 시장의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 48분 동안 모바일 기기,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무려 30%나 증가한 숫자였습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위가 브라질입니다. 2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5.4시간을 모바일 앱을 휴대폰을 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썼을까요? 5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중에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시간은 몇분 정도 되십니까? 바쁘고 치열한 경쟁시대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우사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를 우리가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해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 공동체와 함께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성도의 양식이며 인생의 등불임을 기억하면서 올한해 성경 읽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에 대해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고 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순서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반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는 순종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미래는 순종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안전히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아주 섬세한 옷과 신발을 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모아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 뺏기진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단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할수 있는 한 간편하고 가볍게 살아야 여러분 멀리 갈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가겠어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광야이든 여러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의 길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광야의 길도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며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다양한 광야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광려의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땅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는 귀한 복됨 아버지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광야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